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자, 오늘은 성격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어떤 사람은 깝깝한 1번 유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잘 노는 7번 유형이 되냐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그렇게 태어나는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다.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현대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 다 원인이라고 봅니다. 즉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둘다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DNA가 다 다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똑같지 않다는 거죠. 타고나는 성격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에서도 비슷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터프한 8번 유형이 되는 DNA가 따로 있더라. 물론 이런 건 없고요 또 5번 유형이 공부를 잘한다던데 우리 애를 5번으로 만들어야겠어 혹은 3번 유형이 출세할 가능성이 크다던데 3번으로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착정하고 애를 특정 유형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애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본성과 양육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성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유형별로 유년 시절의 기억이 유사한 면이 있다는 거죠 어 그럼 어린 시절에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결국. 환경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네?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 경험이라는 게 매우 주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예컨데 똑같은 부모 밑에서도 아이들마다 전혀 다른 경험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해줘도 아이들에 따라서 그걸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만 기억이 비슷할 뿐이란 얘기입니다. 원인은 두 가지 다라는 거죠. 이걸 혼동하지는 마시고요. 자, 이제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한 거니까요. 해당 유형이면 무 무조건 이렇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유형별로 대략 이런 식의 경험을 통해 성격이 형성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능 유형을 먼저 하고 다음에 감정 유형 그리고 사고 유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능 유형은 본능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 고착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예, 단어가 좀 어렵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집착한다거나 할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본능 유형 8번, 9번, 1번은 본능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본능은 주로 영역 본능과 관련이 크다고 했죠. 자치권을 원한다 이런 말을 했죠. 있잖아요. 다른 누구의 터치도 받고 싶어하지 않는 자신만의 영역. 이런 거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본능 유형은. 일종의 생존 본능 같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능 유형이 생존 본능에 집착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이 생존 본능에 위협이 되는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요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보통 폭력을 잘 쓰는 사람은 과거에 폭력의 희생자였던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말해서 두들겨 맞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나도 남을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남에게 통제를 당했던 사람이 성장한 후에 남을 통제하거나 어린 시절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상상 속에 자기 존재를 구축해왔던 사람도 본질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혹은 사라지겠다 싶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그 일이 그 위협이 되는 상황이 없어진 후에도 계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형의 실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좀센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 시절엔 부모님이 나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나를 때리면 꼼짝없이 맞을 수밖에 없지만 다 크고 나면 그렇게 되지는 않죠. 내 덩치도 커져버렸거든요. 부모님보다 오히려 힘이 더 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는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쳐맞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내 성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다면 감정 유형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들은 생존 본능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이미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드릴게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태어났는데 주변에 로봇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봇이 나한테 분유를 주고, 이유식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나중에 좀더 크면 밥 주고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나를 먹이고 살려주는 로봇만 있고 인간이 단한 명도 없다면 그리고 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된다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성격이 활발한 사람인지 조용한 사람인지 순한 사람인지 모난 사람인지 매력적인 사람인지 밥맛 없는 사람인지 유능한지 무능한지 예쁜지 못났는지 내가 알 수가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 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와 비슷한 일이 감정 유형인 사람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에게 충분히 반응해 주지 않았거나 혹은 특정 행동에 대해서만 반응해 준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반응을 받을 때에만 자기 이미지가 뚜렷해지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가 평소에는 자기한테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다가 자기가 뭔가 뛰어난 일을 했을 때에만 관심을 보이고 반응해주면 이 아이는 3번 유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착한 행동을 할 때에만 관심을 보인다면 2번 유형 평소하는 다른 행동을 할 때에만 관심을 보인다면 4번 유형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부모가 실제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이가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예요. 감정 유형은 감정에 고착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이미지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이미지란 말 그대로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통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아이들이 부모 특히 엄마에게 관심을 끌려는 행동은 본능적인 겁니다 아이는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기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상적인 자기 이미지를 만들려면 타인의 반응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감정 유형은 바로 이 부분이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걸 메꾸기 위해 타인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성향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주로 인생 초기에 아주 어린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도 잘안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반응을 얻어 내는데 성공했던 행동으로 귀착됩니다. 유능해지고 착한행동을 하며 남들과는 다른행동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고 유형 사고 유형들은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멈추는 게 이게 잘 안되는 거예요 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들이 왜 생각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생각이란 주로 무언가를 알아내거나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어린아이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 놓인 아이들도 있는데 이들이 성장하면 사고 유형이 됩니다 사고 유형은 부모한테 다 맡겨버리는 아이들과는 달리 스스로 생각해야만 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거예요 즉 누군가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거나 말했다 하더라도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 거죠. 이번에 우동상 타면 새 휴대폰 사준다고 하신 것도 저번처럼 그냥 말로만 하신 걸 거야. 알수 없는 미래로 인해 생각하기 시작한 이들은 재미있는 일에 빠져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림으로써 불안한 미래를 잊거나 더욱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하게 되었으며 확실한 행동지침을 가르쳐주는 집단이나 스승에 매달리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후에도 더 이상 생각을 멈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본능 유형이건 감정 유형이건 사고 유형이건 시작된 이유는 결핍된 환경을 보충하기 위한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본능 유형은 존재 자체에 위협을 가하는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고요. 감정 유형은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타인의 반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으며 사고 유형은 어른들이 보장해 주지 않는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시작된 그것이 계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형의 실체요.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격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